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되었는데 말이죠. 음, 아까전에 매매를 해보니까 위클리 옵션은 최종 거래일이 지나서 매매를 할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월달 첫째 주 음, 클리 옵션을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마틴 매매법을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리플레이 장을 클릭하시고, 다이 무료로 가입이 참다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어, 2년 안에 네, 아파트를 살수 있을 정도로 어,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월 일일 1일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다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중에 우리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위클 옵션이 매매가 안되었는데 이월달은 되겠죠 그죠 지금 이거는 음. 자, 위클리 옵션. 어, 위클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를더 철제주가 있죠, 그죠? 이를더 철제주. 지금은 이 콜로 한번 매매해 볼까요? 음, 음, 400짜리? 402짜리? 어,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405짜리? 예, 405짜리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하죠. 거래가 많이 되질 않아요. 이거를 이클리로그죠 음. 아까처럼 10개 약식을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고, 음. 단위를 0.5에다가 10개를 더 춤을 넣어 놓고, 고정으로 갖다 놓고, 이게 또 하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음. 지금 9시 29분이죠, 그죠? 그, 저녁 다 들어가면 힘듭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이 나 아닌데, 진입하자마자 수익이 날수 있는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무조건 저렴하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 매매라고 했죠? 변곡점 매매를 해야 여러분이 오랫동안에 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수익이 좋아요. 손실을 적게 내면서 예,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제가 말하는 마티 매매법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막 가딩에 사놓는 건데, 이건 그냥 없애버리죠.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1.55. put 385짜리를 딸 거죠. put, 고습의 2 0에 대한 거, 이를 딸 거, 385짜리, put 385짜리, 요거죠. 요거는 이거. 지금 95,000원이 수익이 나가 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이거는 아침에 시가가 1.40에 출발해서 고가는 1.63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1.50까지 왔죠. 자, 이 수치는 1.50포인트라고 하죠. 단위는 포인트라는 말을 쓰고 여기다가 25만원을 곱하면 돈이 나오는 거죠. 25만원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수치는 전부 다 어, 옵션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니까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겠죠.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5만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4포인트 같으면 딱 100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음, 0 4원 같으면 어, 25만, 원, 그죠? 음. 자, 주문을 아까 전에 넣어놨는데, 어딘가에, 어, 위클리, 그죠? 0.0에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1월달, 첫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어, 위클리 옵션, 콜 옵션이죠. 아까 중에는 푸드 옵션으로 매매를 했고, 지금은 콜 옵션으로 매매하는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호가 전량이 아까 전에 지금 2,000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섰죠.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41개. 예. 매도가 지금 쌓인다는 거죠. 매도가 쌓인다. 조금 보기 좋게 해볼까요? 땡기고 올리고, 조금 올리고, <웃음> 자, 기다려야 되겠죠? 예, 오늘 사자가 말이죠. 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안 그러면 조용조용히 다가가죠. 자, 지금 9시 33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체결이 되었고요. 66만원 수익 났죠. 자, 지금 선물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요거는 지금 5분봉 차트 입니다 5분봉 차트 인데 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이 마틴 매매법은 예, 일명 뭐 물타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그와 유사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옵션에 마틴 매매법을 활용하면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렇죠? 수익 곡선 자체가 이 옵션은 수익 곡선 자체가 선물하고 다릅니다. 선물은 수익 곡선 자체가 직선입니다. 직선 올라가는 대로 정직하게 45도 각도로 올라가죠. 내려갈 때도 45도 각도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45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선물은 그런데 이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갈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포물선 보물선 2차 곡선 있죠 2차 곡선 2차 곡선처럼 포물선 형태를 띕니다 내려갈 때는 직선보다 더 빠른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이 직선 45도보다 더 각도가 빠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2차 곡선이니까. 그래서, 마틴 매매를 이용하면, 항상 그, 이 주가란 것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꺾이죠. 그죠? 이 꺾이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마티 매매 보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항상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갔다 또 올라가 버려요. 그죠?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옵션은 수익률 자체가 선물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그죠?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수익률 자체가 10배 이상 높아요. 선물보다. 주식에 보다도 100배 이상 높죠. 그죠? 같은 저번에도 다 테스트를 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고 선물 하고 그 다음 옵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까지 네가지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같은 시간대 들어가서 수익률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떻던가요 주식 보다는 선물이 10배 정도 높고 선물보다는 월물 옵션이 한 10배 정도 높고 뭐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또 선물 보다는 또 위클 옵션이 또 10배 더 높고 그런 거를 직접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 진입을 하게 되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여기서 살 수가 있고 원전가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본을 전액 투자 하시면 안된단 말이죠. 옵션은. 옵션은 전액 투자하는 순간 재료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각오하고 전액 투자를 해야지. 깡통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깡통뭐 수시로 발생해요. 특히 옵션 만기일 때는 대부분 깡통되버리죠. 여러분. 자, 깡통 되는 걸한 100번 정도 차보시면 알아요. 이 깡통을 모의 투자하면서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실전 투자하게 되면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잘 알고, 아, 깡통은 수시로 차는구나. 하하. 그렇기 때문에 전액 투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티맵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죠. 마티맵회법은 전액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몰빵 다 때리는 게 아닙니다. 100분의 1만 들어가고 또 100분의 2만 들어가고 100분의 4를 들어가고 100분의 8 들어가고 100분의 16을 들어가고 100분의 32가 들어가고 100분의 64가 들어가는 거죠. 자그 단지로 갔다가 충분하게 간격을 넓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활용을 이용하게 되면 오늘부터는 거의 일을 해야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이수 일을, 일을 수 자체가 없겠구나. 어? 100번을 나가는 쪽에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냐. 그죠? 그럼 수익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10개가 들어갔습니다. 0.50에. 그죠? 렇 자, 0.50에, 자, 위클리 옵션, 이게 다음 주기이기 때문에, 어, 당일 위클리 옵션보다는 수익률은 적지만은, 그래도 월물 옵션보다는 수익은 높아요. 그죠? 전부 다 기계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시세에 반영이 됩니다. 한두개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기계로 매매하니까 계속 들어와요. 물량 절대 이거를 우리가 수치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개인이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나옵니다. 0.5에 벌써 10만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130만원 125만원 투자해서 10만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음. 자, 9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어, 지금 120원 만에니까, 음, 내 튀기 움직이니까, 그죠? 10만원 벌었죠? 그러면, 8 티켓에다가, 20만 원 되는 가격이겠죠? 그죠? 4칸이 움직이니까, 네칸이 움직이니까 10만 원 벌었어요. 8칸이 움직이면, 20만 원 버는 거죠. 오늘 목표를 20만 원 버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자, 마티매법에, 뭐, 첫 번째 들어갔는데,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매일 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아 나한테도 이제 손실 낼 수가 없는 그런 매매법을 에, 발견하게 되었구나 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거나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스물르다가 마틴 매매법을 이용한다. 박살납니다. 박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옵션도 이것도 깡통됩니다. 어, 100% 수익나는 기법은 아니에요. 그죠? 확률은 높은데,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100% 수익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100% 수익내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인공지능을 이용한 매매법이면 모르겠지만은, 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 매매법이 벌써 우리 개인에 알려지는 순간, 그거는 기법으로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다 진화가 되는거죠. 인공지능은 진화가 됩니다. 계속 새로운 매매법이 생겨납니다. 자 지금 음현 상황에 맞는 매매법을로 수익을 내면서 계속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부터 어, 마티매매법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내면 청산하고 나온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음자 지금 10만원 수익됐는데 음 화끈한 것은 위클리 옵션이 화끈하죠. 이거는 지금 W5가 있으니까 위클리 옵션이죠. 다섯째 주가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입니다. 이거는 첫째 주죠 W1이니까 첫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행사가격 405로 콜이니까 매수를 한다는 거고, 405 이상 간다는 베팅하는게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는 순간 올라가야 되겠죠. 이 선물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게 됩니다. 자, 콜 옵션, 콜, 부르다, 푸선, 노타. 그런 말입니다. 이게. 혹시 뜻이 뭡니까? 예,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콜 뜻은 뭡니까?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매수한다는 겁니다. 언제 매수합니까? 예. 이거는 위클리 옵션이니까 매주 목요일 만기 3시 30분에 매수해서 바로 현금 청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해서 그 지수가 나오면 이걸로 매수를 하는 거죠. 400으로 나오, 요걸로 매수를 하고 청산은 뭘로 합니까? 예, 그때의 코스피 200 지수로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으니까는 청산은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해서 매수는 항상 가격이 올라야 되니까 선물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면 이 코로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붓은 매도한다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를 요요 375로 매도한다는 겁니다. 옵션 만길 때 요거는 1월달 월물입니다. 1월달두 번째 목요일 날 정가 3시 30분에 375로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옵션은 콜리라는 뜻이죠. 선택이면서 콜리고 375 밑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형성이 되면. 매도 행사를 하는 거죠. 매도를 행사하면 그만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375보다 밑으로 형성이 되면 이제 골드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 옵션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요거, 요거는 이제 0.55가 옵션 가격이라는 거고, 꼭 필요한 가격을 다른 말로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 그 다음에, 자, 쉽게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9시 46분인데, 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은 벌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일의 장세를 판단하는 방법도 많이 깨우쳐질을 것이고, 제 동영상활보물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클리 옵션으로 무장을 하시고, 마틴 매매법으로 어, 결부를 시키면 예,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고, 변곡점 매매하고 어, 그 다음에 돌파 매매, 요거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시면 예, 올해 안에 틀림없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을 것으로 어, 판단됩니다. 자, 이 호가 잔량은 지금 막 계속해서 1200개 매도 호가가 쌓이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음. 자, 이 고스피 200 지수를 전부 다 지금 기초자산은 고스피 200 지수입니다. 200개의 우리나라 주식의 평균 가격을 지수로 나타난 게 바로 이 고스피 200 지수죠. 어, 현물 지수라고 하지요. 그 어, 현물에 대한 예, 선물을 이런, 이렇게 예, 매매를 하는 거죠. 선물을 매매를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현물 코스피 200 지수는 매매하를 않아요. 그냥 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를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어, 지수를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선물지수입니다.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선물을 뭐 선물이 아주 뭐 미래의 물건이 아니에요. 미래의 물건이 아니고 현재 움직이는 걸 갖다가 매매를 할수 있게끔 매매를 할수 있게끔 장이 연료가 있는 거죠. 미래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게 말은 뭐 미래의 물건처럼 돼 있지만 미래의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현물 지수 움직이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현물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차이가 생기죠? 차익거래가 발생됩니다. 차익거래가 발생되면서 계속 그 격차를 줄이게 마련이죠. 격차가 거의 없어요. 현물지수하고 선물지수. 그래서 이 선물지수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코스피 200지수 현물지수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각 개별 주식, 삼성전자. 한국 자동차, 뭐, 현대 자동차,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아, 한 계약당, 이제, 뭐,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여기다가 25만 곱하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3 9 0 2 요거는 뭐, 0.5인데,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죠? 아, 뭐, 400배? 뭐, 음, 800배? 뭐, 그래, 되죠. 그죠? 음, 400배, 800배. 아, 5840. 팔백 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은 여러분 아파트 매매할 때 이거는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 10%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가격이 높으면 뭐 보면 분양권 같 행사하지 않고 그냥 날린다는 각구로 딱지라고 보고 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 그래서. 어, 이 옵션은 어, 분양권 매매하는 것과 어, 거의 유사하다. 이래 개념을 파악시면 됩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예, 분양권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 예.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예,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옵션입니다. 자, 이 원래는 예, 해지하기 위해서 탄생된 거죠. 선물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옵션이 생겨난 겁니다. 예. 자이 선물로 또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 주식은 어떻습니까? 쭉 상승하죠. 근데 주식은 상승하다가 하락합니다. 이제 하락할 때이 하락할 때이 선물로 해지를 해서 선물이 하락할 때 수익을 매도치죠. 매도치면 주식이 하락할 때이 선물에서 수익을 거두고 주식이 하락했지만 이 선물에서 이제 수익이 나니까. 계속 고정화되는거죠. 수익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선물을 또 해지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또 콜옵션, 푸옵션이또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자, 9시 5 자, 1분인데 자, 자, 손실이 지금 5만원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법을 이용하게 되면, 아,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고, 오르면 은 수익나서 좋고, 내리면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서 좋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편안한 매매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홀가 잔량이 현재 2300개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 매도 효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원리가 뭐냐 이거죠. 이 매도 호 잔량이죠. 매도 잔량을 다 더한 것이 요 총량입니다. 총 매도 효과죠. 뭐 매도 효과 잔량이죠. 그 다음에 요 잔량은 매수요까지 다섯 개뿐만 아니고 그 밑에 것까지 다 더해가지고 하니까 8 9 0 0개 여기서 매도에서 매수를 빼니까 매도가 많으니까 마이너스로 된 거죠 마이너스 이천칠백 개 매도 호가 지금 만년씩 쌓여가 있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는 매도 호가가 막 이렇게 쌓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뭐 허수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뭐 허수도 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줄고 확대되고, 어, 어,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이 그래프가, 어, 변곡이 되고, 추세도, 추세가 지속되기도 하고, 또 이, 이 자체가, 어, 확대돼 마이너스가 확대되다가 축소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변곡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바로 이 호가 잔량입니다. 이 호가 잔량이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상승을 하는 거죠. 예, 그때의 이 호가 잔량을 세밀하게 해서 매매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단히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축소가 되죠? 2,000개로 지금 매도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매도 효가 줄어든다는 말은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9시 55분이 되어 가는데요 10분 동안 또 클릭을 안 하면 이렇게 꺼집니다. 네,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죠. 기능이 있어서 계좌비닐 번호를 설정을 하고요. 자. 껐다 켜면 다시 그래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틴 매매법은 만약에 처음에 1로 진입하고 손실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를 진입하고 그 다음에는 4를, 4를 진입하고 그 다음 8을 진입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마틴 게일의 매매법입니다. 마틴 게일 이라는 사람이 이 매매법을 이용해서 카조네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 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이 유용하다 이거죠.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죠.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마틴 매매법을 다 하고 이기겠죠.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는. 네, 주식으로 장난치고 네.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취하고 네.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이 장을 이끌고 주식으로 내다팔고 주식을 사고 자주우지합니다. 그 움직이는면서 이 선물하고 옵션에서 돈을 쓸어 담아가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폭 나가는 장에서는 돈을 쓸어 담아가는 거죠.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수익을 땡겨갑니다. 그러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관 투자가, 증권 투자, 어, 증권사 뭐, 금융 투자 회사, 뭐, 보험회사, 손절 라인을 내 오면 다, 어, 펀드로 갔다가 팔아버리죠. 팔아버리면 주식을, 주식이 폭락하죠. 폭락하게 되면, 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신용으로, 어, 어, 신용을 써서 주식을 구매했는데 대출을 받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대면 다 나갑니다. 그럼 더 폭나가죠. 그게 악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쭉 하락합니다. 그럴 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친 거 수익을 땡기고 콜옵션 뭐 매도친 거 땡기고 푸드옵션 매수했던 거 땡기고 그 돈을 쓰러 담아 가죠. 설사 주식이 뭐 하락해도 여기서 다 돈을 벌어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코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높은 단가에서 계속 주식을 사요. 그런데 그 주식을 누가 사야 됩니까? 자, 사는 사람이 바로 차익거래하는 금융투자가 삽니다. 금융투자는 오르든지 내르든지 별 상관을 안 해요. 그 차익이 생기는 대로 들어가서 주식을 사고. 또, 주식이 내리면, 같이 또 내다 팝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은, 뭐, 뭐, 이제, 지수 마지막 보루죠. 하락할 때는 좀받치는가 하면, 예. 또, 같이 더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외국, 저 기금, 음, 연기금이 파는 순간, 아, 대세 하락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렇고, 자, 그러면, 현재, 자, 아까 마이너스 5만원인데, 다음 주, 오, 위클리 옵션이라서, 좀 거래가 뜸뜸하죠? 아, 자, 돌파 매매할 때는 추격 매수가 유효하고요. 자, 변곡점 매매할 때는 추격 매수하면 아주 주약입니다. 예, 주약. 쥐약. 아,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34분이나 지났는데요. 하루에 10만원 먹기. 선물이, 그죠? 선물이 살짝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한번더 진입을 하도록 할까요? 거래가 많이 아닐라고 이러면, 1월 물 옵션으로도 매매하셔도 되죠, 그죠? 자, 1월 물 옵션, 콜 옵션. 만약에 410짜리가 있다. 0.6 어쩌 그죠. 그 밑에 거는, 음, 그 위에 게 이제 가격이 더 싸겠죠? 콜은 412짜리가 가격이 쌉니다. 높을수록. 0.43이 되죠. 여기 한 10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상승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평균단과 이제 똑같아진 거죠. 0.50이, 예, 요거는 위클리 옵션, 첫째 주거고 요거는 1을 딸 거, 옵션입니다. 예월달거 412짜리 행사 가격인 콜옵션을 매수를 좀 20계약 샀어요. 그죠? 20계약 샀고 이것도 20계약을 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240만 원 어치 산 거고 위클리 옵션은 일월달 옵션은 210만 원 어치를 산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0.8 되면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0.08을 더하면 0.52가 되겠죠. 0.52에다가 청산 주문을 넣도록 하죠.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벌겠죠. 40만 원. 한 틱이 움직이면 10개약당 25,000원입니다. 한 개가 되면 2,500원. 한 틱이 움직인게한 단계, 한한 한 칸, 두 칸을 올리는거에요. 이게 이제 틱이라고 하는데, 한칸 움직일 때마다 2,500원입니다. 10개약이니까 25,000원. 그래서 네칸이 움직이면 딱1 0만원 버는거죠. 8그 여덟 칸 움직이면 0 5위가 되면 20만 원 버는 겁니다. 여기서 20만 원 벌고 여기서 20만 원 벌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만 원 벌죠. 아까 60만 원 벌었기 때문에 총 1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게 나게 됩니다. 자, 이 선물이 이제 소수이 올라가면서 어떤 흐름입니까? 매도 효과가 줄어들고 있죠, 그죠? 750세기약 매도 효과.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400개로 줄어들었죠? 400개로. 자, 이렇게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지표고, 가장, 어,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다 보면, 아, 이 방향이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느낄 것이고, 어, 마틴 매매법을 이용해서 손실없는 어, 매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 이거를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어, 철저히 공부하셔서, 어, 그동안 손실 보신 분들, 에, 새로운 새해에는 에, 안정적으로 어, 수익을 거둬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높이도록 할까요? 그죠? 아하,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 그죠? hm, 40만, 40만, 80만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 옵션 움직이면 음, 2차 포물선 같은 수익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거의 뭐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도 에, 추세가 형성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곡선을 가지고 수익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1시간 2시간도 가만히 숨 마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호가 잔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마이너스 221개 자, 월물 옵션하고, 어, 위클리 옵션, 누가 어, 누가 먼저, 예. 어, 체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어도 더 음,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바로바로죠 그렇죠? 그 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체결이 안 되면서 시세가 올라가죠, 그죠?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체결된 거는 0 5 0이 지금 체결 시켜 놓고 나머지는 그냥 호가 자체만 올라가는 거죠. 체결되지도 않으면서. 다 기계로 받치고 기계로 매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계 자체가 이제 움직이고, 체결은 어쩌다가 한 번씩 되고, 이런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호가 잔량이 마이너스, 그죠? 8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선물이 올라가니까, 호가 잔량이 줄어들면서, 매수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가 20만원 는 되는, 되는 지점이고 여기까지 가면 40만원 되는거죠 40만원 자, 오늘도 좋은 공부 자료가 됩니다. 어. 자, 위클리 옵션, 어, 만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죠. 예. 이때 가장 예, 수익률이 높아요. 물론, 깡통 되는 것이 깡통 될 확률도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어, 희비상곡선이죠. 희비상곡선. 자 위클리 옵션이 더 빨리 도달을 했죠. 지금 22만 5천원 그죠 하여튼 위클리 옵션이 이 월물 옵션에 비해서 두배 정도 빨리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 콜 옵션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 보고 있습니다. 자, 콜은 22만 5천 원 수익인데, 그죠? 어, 위클리 옵션은 22만 5천 원, 1월 물 옵션은 12만 5천 원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물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을 있습니다. 또 클릭을 안하면 또 꺼져 버리니까 저 먼데다가 하나씩 매수를 하죠. 자, 선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가잘량은 드디어 매수호가가 플러스로 돌아요 250개의 매수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10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 개라도 체결되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먼저 도달한 것이 바로 위클옵션이 먼저 도달할 것 같이 보이시죠. 같은 40만을 버는 것도 위클옵션이 두 배나 더 빠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매매하는 지를 실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여 놓고 또 폭락을 하고 폭등을 시키고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중한 시간, 하루 뭐 6시간 45분 동안 모니터를 뚫어져라 지켜보는 것도 고역적인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루 1시간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매매 방법을 터득해서 이걸로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모니터 뚫어지다 해도 뚫어져 보고 하루 종일 지켜본들 수익나다가 손실나고, 뭐, 먹었던 거 토해내고, 그런, 음, 매매를 안 하신 게 낫겠죠, 그죠? 차라리 적게 벌어도 꾸준하게 벌면서 속편한 매매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벌었다가 잃었다가, 벌었다 잃었다가, 결국은 뭐, 벌지 못하고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예, 무의미한 매매가 되는 거겠죠.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곰곰이 어,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어, 날이 되면서, 새로운, 또, 이, 마, 음, 마티 매매법을 적용해서, 옵션으로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원 불편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새로운 지식이 또 질의로 자리 잡습니다. 예. 자. 자, 호가 전량이 예, 늘어나고 있는데, 푸드 옵션은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0 5 9 하던 것이 반타적이 되었어요. 지금 애초에 옵션은 매도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 위클리 옵션으로 만기가 가까운 종목으로 어, 순식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어, 전법이 필요하죠. 하루 종일 매매하면 손실납니다, 여러분. 오전에 벌었던 거 오후에 다 날라가요. 마이너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마틴 매매법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시간만 매매하는 매매법을 익히셔야이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옵션으로 수익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달콤한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더날 것으로 보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옵션은 추격 매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더라도 저가에서 잡아서 반등할 때 팔고 나오는 전법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시간이 갈수록 옵션 매수자는 깡통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엎지락, 뒤지락 하는데. 음. 자, 이날은 옵션, 콜 옵션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날이었어요. 어려운 날인데, 자, 콜 옵션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그런데, 음. 목표 수익을 높게 잡으면 체결이 안 되죠, 그죠? 체결이 안 됩니다. 10% 정도만 했으면 벌써 다 체결이 됐을 텐데, 목표 수익을 조금 높게 잡아 놓으니까 체결이 안 되고, 다시 또 원금 수준으로 내려왔죠, 지금. 이런 것도 경험을 해 보시면서, 내가 목표 수익을 10% 할지 20% 할지 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이 아닐 때는 어떻게 목표 수익을 어떻게 낮게 잡아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10% 수익이 났었는데 또 다시 원금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 연습을 하더라도 실전처럼 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아, 이때 들어갔으면 뭐, 실전에서는 또 많은 음, 손실이 났겠구나 이런 걸 반성하는 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타성이 젖어서, 뭐, 돈인지, 뭐, 종이종 아기인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 보면, 매매가 엉망이 되겠죠. 자, 이 돈을 하루 종일 벌어도 하루 일일당 20만원 벌기 위해서, 이 추운 날에,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10만원, 20만원,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클릭 안 하면 또 이렇게 꺼지죠. 좀 날씨가 추운데. 한꺼번에 과욕을 부리면 안되고 아, 아, 여기서는 과욕을 가요, 과욕부리는 순간 깡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 꾸준히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욕심을 통제하는 방법 내가 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 어, 어떤 통제관리 이런게 필요합니다 또 하다보면 또 계속해서 또더 마우스에 손이 가고 막 이러잖아요 관감하게 마우스를 끄고 모니터를 끄고 컴퓨터를 끌수 있을 정도로 어, 자제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지금 뭐 있습니다 여기도 않는 시간대에 들어가서,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달라붙었다가,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달라붙었다. 이런 날은 뭐또다 아작이 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죠? 한 방향으로 탁 해야 되는데, 콜 갔다가, 풋 갔다가 이러면 스스로 다 날아갑니다. 10시 26분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호가가 지금 800개, 900개. 그래서 뭐 10시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만 매매한다고 만약에 원칙을 정했으면 그 이후에 뭐 폭락을 하든지 폭등을 하든지 관심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또 상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가 잔량은 매수 방향으로 130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00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도달을 할수 있을지. 오, 어, 여기 지금 0.58에 주문 넣어놨는데 이게 또안 나타나네. 96.70 선물은 이렇게 올라 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푸드옵션 자유자재로 매매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루에 목표수익을 정하면 목표수익을 정하면 막 끝내고, 끝내고 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고요 자, 손실 내지 않는 방법을 어, 익히셔야 되고 마티매매법을 이용해서 어, 내가 몰빵매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 매매를 하다 보면 빨리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투입되다 보면 이제 덜덜덜덜 떨리죠 어. 심리적으로 이제 어 진단 말이죠 조금만 움직임에도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이 지나간 이런 복귀를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어, 교육 자료가 됩니다. 이러고. 맨날 실전 매매에다가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복귀하면서 말이죠. 자꾸 내가 왜 잘못했을까? 이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자꾸 체험을 하고 어,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탁 보고 아, 그래프 보고 이렇게 보고 아,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손절해야 될지 추가 투입해야 될지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줘야 됩니다. 자유, 자유자재로 그렇죠. 자, 물방 매매를 하는 순간 후달립니다. 예. 예, 내가 더 투입할 무기가 없다면, 예, 전쟁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쟁 그 집니다. 그러면. 내 고간이 많고, 어? 무기도 많고, 뭐, 든든한 원자 폭탄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제 뭐, 언제든지 느긋하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아이, 소총 맥자로 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음, 투입을 했는데, 온, 음, 온자 폭도 하나 떠들어 버리면, 다 사망 아닙니까? 사망. 예. 자, 마틴 매매법을 어, 활용해서, 여유롭게, 어, 작은 수익이라도, 어, 결국은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에 가면 내가 결국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 접근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날도 멀지 않아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 효과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30개 뭐야 0.49가 평균단가네 그죠? 8 같으면 0.58, 0.58이 여기서 0.8이면은 0.51이네, 그렇죠? 음, 자위클리 옵션이 더 빨리 도달하는 것 같죠? 740개. 예, 0.58. 자. 주문 지금 들어가 있는데 10개는 지금 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가. 여기 에 지금 20개가 매도 혹과 안 넣어놨는데 안 나타난 경우가 혹 있어요.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들죠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1시간 8분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웃음> 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0.08이 음자 240만원 210만원 투자해서 총 450만원 투자해서 80만원 먹기, 80만원 수익 취하기. 이래 오래 걸립니다. 장이 안 움직일 때는 정말 안, 움직,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옵션 투자는 하여튼, 최저점에 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격을 하시는 순간, 바로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티 매매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어디가 저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수 없습니다. 그 올라가는 폭 내려오는 폭만큼 또 올라가는 폭이 있을 때 예, 수익률은 더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티맵을 이용을 하는 거죠 수익 곡선이 2차선 포물선이기 때문에 예, 기울기 자체가 선물 수익 곡선보다 훨씬 예, 수익이 높죠 물론 이제 하락할 때도 어선물보다더 많이 하락하면서 깡통으로 갑니다. 예, 정단점이 있으니까 예, 하락할 때는 그냥 제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로로 가는구나. 근데 그 제로로 가다가 방향이 틀어졌다, 상승 방향으로 뛰었다, 콜옵션 매수했다. 이러면 이제 그 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된단 말이죠. 예, 다 돼가죠. 호 효과 잔량은 700개. 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0.57까지 올라갔죠. 지금. 0.57. 자, 체결이 되냐, 이거죠. 자. 0.08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게 이제 수량이 적으니까 실전 같으면다 체결됐을 거죠. 세개 남았습니다. 팍 떨어지죠, 여기서 그죠. 하락할 때는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이건 푸드 옵션인데. 3개고 호가 전량은 1200개 문제가 있죠. 이거는 지금 다 0.59까지 있는데 체결 호가, 호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달 옵션 매매하기 좋은 달이 왔습니다 네!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6 0만인데 40만원 더 플러스 됐죠 이것도 조만간 체결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옵션 매매 1월달 첫째 주 옵션으로 매매를 해 보았습니다 마틴 매매법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해 보셔서 어, 꼭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